오늘 여기는 신천 기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추천팬까지 드러내려고 사이퍼 최초로 무대 음악방송을 한 바퀴 쫙 돌았어요 부셨죠 여러지키어요 이거 부셨죠? 대박이죠 여러분 여러분 할수 있어요? 장난 이에요 여러분도 할수있어요 아까 아, 뼈겠버가 뜬다 뜬는 룬스에 치겠습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꼭 먹어야 돼요 네. 이게 나이가 한살더 먹었다 보니까 네. 몸이 아프더라고요 두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해요. 힘난다. So... 아�%,> 저희 저희는 맨날. 둘, 셋. 둘, 셋. 이건 찐이야. 건강지이세요 같이 늘고 가야지. 오, 오, 오, 오. 건강 하나 둘. 근 진짜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저희가 자고 있잖아요. 그럼 한 새벽 3시, 4시쯤 일어나서 거실에서 운동하고 있다니까요. 아파는 반만. 이게 아침고아침 아, 거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고 거실에서 나가면 아! 아! 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어폰 꽂았는데 밖으로 다 들려. 그, 뭐라 해야 되지? 엄청 신나는 거. 어, 원래, 신나야 운동이 잘 되는 응. 응. 거 아니야? 보씨 헬프는 우리의 새로운 포지션을 찍어가지요영상으 한번 만들어요 오늘 만든 포지잠만나막히 항상 이러더라고. 어제 보안이 이러더라고. 와, 아니, 가자지였다 아나안 사진이었어요. 저내들이아이이이 노란색 정말 예쁘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아선생세요선 네 리허설 사전하러 네. 가보겠습니다. 잘 네. 갔다오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와 <놀람> <놀람> 오, 진짜 한번 왔다! 우지오 마지막까지! 갔다오겠습니다. 네, 안녕!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 안녕하세요. 이러 오늘은 인기가요. 제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번 화이팅 해볼까요? 오케이! 화이팅파이 이, 띵, 어, 이, 띵, 확, 이, 띵, 파 이, 띵, 파 이, 띵, 확, 이, 파. 이, 이, 이, 이 <웃음> <웃음> <번지 기사에>. <웃음> <비자에> 자 비자 오늘 레드에 맞춰서 일루와. 스로 일로 와요 오늘 내인솔 네, h 형, 응. 형. 형 아니지 1차 2차 1차 2차 2차 역시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이 2차 2시 2차 2차 2차 2알 2차 2이 2차 알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잘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 제 귀에 원이 있으면 그날에는 오, 오, 카메라에 먼저 찍히면 이렇게 귀에 원이 있으면 일단 제가 기원을 좀 해볼게요. 오, 오, 역시 래퍼. 이게 사이퍼의 래퍼 바로 그냥 가사로 만들어볼게이 아, 네. <웃음> 이상해요, 여기. 어, 이게 굉장히 비액션이 정말 이상한 거에요, 이거. 오, 댄스, 댄스. 리발 여기만 긴장하자! 1시니까, 곧 간다. 의식의 흐름대로. 귀여운 거고 음. 어? 죠 맞죠. 이상한 거할 때. 네. 계속 저희가 안볼 때만 저렇게 하고, 일로 부르면 또안 하고. 사실상 이 카메라가 우리를 안 찍고, 우리만 찍고 있는 걸 아, 수도 있어. 아, 무래도 어. 어, 그럴 수 있어. 뭐야 <뭘> 저거! 이 <지금> 뭐예요? 저찍어줘 <뭘> 갑자기 웹드라마에 촬영 현장으 조금 내보내줘요. 오늘 둘이 조금 컨셉... 컨셉트하러 매점 <뭘> <뭘> 갈게요. 찍어 어떻게 고니다 바람이야. 지금 바람 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핀 거야? <뭘> 내가 핀게 맞아?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막땅, <뭘> 막장 드라마. 몰라. <골라. 뭘> <뭐요? 뭘> 누구냐고는 <뭘> 여러분, 오, 오, 오, 완벽한 마 마무리 멘트 와, 완벽해. 와우, 진짜. 응.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저희는 지금 엔카운트 다운 지금 촬영 현장에 와 있고요. 따끈따끈 이제 신이 사이퍼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어, 야, 야. <웃음> 저기요? 저기요. 아, 어, 누구, 누구. 어, 혹시. 그, 그 레인위즘 출신. 아, 어, 그, 그분. 그, 어, 시아철역에서. 출신 야, 이 손목 스네들 보세요. 어, 박수를. 저희는 맨날 군카 들어가요. 맨날 확인한다고요. 이걸 보면서 항상 힘을 얻어 응. 케이크의 이어부르기 시작. 네, 아,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퍼입니다피쉬 피... 네. 저희 콘텐츠 진행 중인데 네네. 사이퍼의 이어부르기 네. 네. 사이퍼의 이어부르기 콘텐츠. 예를 네. 들면 이런 거예요. 베이비, 나도. 안 골. 려오 이런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지 시작. 이렇게. 와, 픽션. 그... 이렇게. 힌트를 드릴까요? 좋은데. 오, 맞아요. 이걸로 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야. 하면 이제 고수 인정. 주면 돼. 주면 돼. 어, 주면 돼. 맞아요. 주면 돼. <웃음> 이 순간처럼. 아, 아, 아니요 조금만 더 불러. 줘좀더 쉽게. 어, 아니 조금 더불금 근데 바, 바로 있어? 바로 나오는데. 아니 그럼 좀... <웃음> 저... 지금 이순간밖 지금 이아 지금 에아 지금 에잖아 지금 이 순간밖에 안 나오잖아. 지금 이는아지이 지금 나 지금 이이아이오 지금 근 이거 저 테이프 제가 전에걸어올렸 거네요. 이거 조금 더 위에 해야 돼가지고 어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진심하게.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제 얼굴이 있죠? <웃음> 원희의 2인식. M. M 카운트 다운이 왔다. 자 시작한다. <웃음> 카운트 3. 와, 이거 다이제. 이 다이제. 에었다이 저거 먹었로 이거 먹었다. 이거 다 이거 먹었다. 이거 먹었었다 이거 먹었다. 이거 먹었다. 이거 먹었다. 이거 먹었다. 이거 먹여다 너무 귀여워 아시죠? 좋아요. 원래 이렇게 신인이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건군요.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다음 에때 네. 다음에 잘하면 되죠? 오 뭐야 왜 카메라가 있어 너? 오. 네. 귀여워. 여기 하고 왔어요. 모니터 모니터. 여기 하다오 세상에 파래 얼로 와. 너왜 우리 리허설 하고 있는데 왜왜 우리 조청하는 곳이 한아씨 진짜. <웃음> 오늘 약간 기분이 좀안 좋아요. 사이버. <웃음> 사이 <웃음> 우리 <웃음> 사이만왜 그래? <웃음> <우리 웃음> 사이 <웃음> 기분이 왜안 좋냐면 <웃음> 자고 일어났는데 아, 아니다. 어제 자고 일어났는데 코에 뾰루지가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웃음> 화장을 <웃음> 지우는데 그게 어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계속 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이거 붙였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만 이해해주세요. 시기파업은 또 회사가서 귀여우니까 그랬어. 너뭐 해도 귀여워.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꽃가루 때문에 코가 막혀가지고 노래가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평소보다 텐션 낮추고 있는 이들은 이따 여러분들을 봤을 때제 모든 텐션다 쏟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봅시다. 사랑합니다. 그럼 뭐요 또 진짜 뭐요 또또뭐 또 하는 거야? 아좀 멋있는 척 하고 있었어. 또 약간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형도. 텐사 아, 얘기하고 있었던데요? 아, 있었. <웃음> 그런데 말이죠. <웃음> 내 분량. 두번뭐 있는 사람. 내 분량. 수민호 아, 아, 아, 형중이었어요 <웃음> Um. 분량 없어. 렌즈 아, 형지안요 아, 아, 아, 어, 아, 그러니까. 아, <웃음>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웃음> 내가 1번양보해 <100번> <웃음> <한것 같애. 웃음> 네, 잠깐 내 심장이 타고 있어 지금.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웃음> baby you're ready, no. 어? 저 혹시 한강 같이 가보자. <웃음> <웃음> baby 나는 알걸. <웃음> <웃음> <웃음> 네, 어? 널 <웃음> 원한 남자들 칭혈해도. oh y yeah, e oh, <웃음> <웃음> 첫 만남이라서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데 네, 어제 어? 연습했어요 그래서 대면 팬사를 위해서 아, 아, 서, 아, 서로 아, 서로 질문해주고 아, 하면서 아, 어제 자기 전에 아, 연습해가지고 아, 그 아, 연습이 조금 도움이 아, 되지 아, 않을까 생각하고 아, 여러분들 보러 아,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김. 다니다 네 그래요, 파이팅. 파이팅. Good. 시작. 끝났습니다. 끝났다. 오늘도 무사이 완료. 예.